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해당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있다면 해당 건설기계 운전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계 회사의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자 그런데 자,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기계 운전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해당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건설기계 운전원이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소유와는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가입 요건이 된다면 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최초 1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이후부터는 근무월 기준으로 이월 15일까지 노무제공 확인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개월 이상 계약시에는 노무제공 확인신고가 아닌 치득신고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